자, 형법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편 어, 총칙 나왔고요제 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왔네요 제 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그 그러니까 성립과 처벌에 대해서 1조 1항이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 너 형법 제 1조 1항이 무슨 뭐, 뭐라고 적혀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은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적어도뭐 어, 경찰 공무원 또는 법원 공무원이 된다고 한다면은 형법의 제1조 1항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언제 행위 시법의 법률에 따른다. 그래서 행위 시 범죄 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신법에 좀 동그라미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재판이 확정된 후 이번에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요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깨끗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1항, 1항은 됐고 그다음에 2항과 3항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2항같은 경우에는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된거고요그 다음에 3항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범, 병, 어, 법률이 변경된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구성하고, 있,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됐다.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또는, 어,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졌다. 경중의 차이가 생겼어요. 가벼워졌다는 얘기겠죠? 개정돼서. 자, 이 경우에는, 자, 신법에 따른답니다. 신법에.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하겠죠? 신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그죠? 그 다음에 저 사망에 보면은 근데 사망은 이항하고 다른 게 뭐죠? 재판 확정 후죠, 그죠? 예, 재판 확정 후에요. 범죄 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이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률이 변경됐어요. 자, 이 경우에는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쉽게 얘기해서 존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범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뭐 징역 2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범죄 그거를 범죄로 보지 않고 그 조항 법조항을 폐지해 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집행을 면제하게 게 된다는 얘기겠죠. 집행이라는 것은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가지 않고 그러니까 죄는 인정되되 교도소 가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좀 자세한 설명 드리고 싶은데, 법조문 읽어드리는 거라서, 이게 좀. 자세한 설명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2조 볼게요, 2조. 국내 범. 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내국인하고 외국인 둘다 적용한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쩐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는 어, 죄 저지른 건 전부 처벌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어,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한국 땅에 와서 어,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뭐, 아니면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어찌됐든 저찌됐든 대한민국 땅땡이에서 예, 죄 저지르면은 예, 처벌한다는 얘기입니다. 외, 설사 그것이 외국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조 해보겠습니다. 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외임죠.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내국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국외. 딴 나라 가갖고, 딴 나라 가서 범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어,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영역 외죠. 외. 그리고, 어, 외국,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어요. 자이 경우에 지금 그 한국 사람 일본에서 살인 저지르고 왔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법으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4조를 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또 하고 어, 군,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 국, 어, 외국인이 범한죄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선박이라는 거예요. 선박 항공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보시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얘기를 좀해 볼게요 귀국주의라 그래 갖고 자그 해당 뭐 항공기면 항공기 선박이면 선박 그. 그 선박이나 항공기에 깃발을 달거든요 깃그 이게 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그 깃발을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나라 배다 어느 나라 항공기다 이렇게 기국주의라 그래요 그 깃발을 단국가의 땅땡이가 일부 떨어져 나가서 배나 배 항공기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경우에 바로 외국인이 범한 죄에도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예 알아두셨으면 하죠 예.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벌써 5분 지났네. 자, 내려가 볼까요, 이제? 예. 예. 여기 볼게요. 5조. 자, 5조. 외국인의 국외범. 자,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근데 국외범. 자, 딴 나라 가서 한 거예요. 자,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거야. 자, 내란죄, 외환의 이제 국기에 관한죄, 통화에 관한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죄, 문서에 관한죄 중 225. 5조 내지 내지는 뭐뭐에프터 이런 말이에요. 230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인장에 관한 죄중 238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여기 어, 좀 신경 써셔야 될 것이 뭐냐면요. 알아두셔야 될 것이 제 6호에 보면은 아 맞아 그리고 또 알려드릴게요. 여기 어, 멋조 이렇게 나오고 1,2,3,4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거를 호라 그래요. 호. 이렇게 호.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225조에서 230조까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어, 구, 공문서. 공문서에 관한, 관한 거예요. 공문서에 관한 거. 요것도 230, 238조. 이것도 바로 어, 공인. 쉽게 얘기하면은 어, 공,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에 관련된 거예요. 인장이란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예. 자, 되셨나요? 뭐 설명할 거는 많은데 뭐 시간은 없고 빨리빨리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6조를 한번 볼까요? 6조. 자, 6조. 6조에 보면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인에 대하여 전조의 기재한 어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 됩니다 외국인 자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어,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추라는 건 뭐냐면은 재판에 올리는 거예요 소추라 그러죠 그죠 재판 형의 집행이라는 것은 교도소 보내는 거 교도소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요 정도 가볍게 그냥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볼게요. 예. 어좀 내려가 볼까요? 이제 7조에 가서 한번 봅시다. 7조. 어,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임. 자, 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나쁜 짓해 갖고 외국에서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돼 갖고 있다가 풀려난 경우 있죠? 형기 마치고. 자,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자, 한다에서 이거 필요적 규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전에는 성의 산입할 수 있다 이랬어요. 임의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5년 5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어, 조를 개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016년 12월 20일 날 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에 예전에 제가 공부했을 때는 성의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안안 안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필요 조항으로 외국에서 감방에 살다가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 이 경우에 반드시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요? 형에 산입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 알아두셨으면 하고 이제 8조에 가볼까요? 이제 총칙의 적용. 자,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여기까지 설명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예, 설명도 드려볼게요.